곧이어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JTBC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의 4가지 대 아이들 최근 오늘부터 연속 보도에 대해 지난주 저희 보도이후 멋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말 JTBC 뉴스룸 저녁 6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JTBC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발 사조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일요일 브리핑까지 열어 불법 압수 수색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색 키워드 논란을 부른 오수라는 단어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 조장 연루 의혹이 제기되어 보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이라며 별건 수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적 수양딸이라며 박 원장을 내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은 씨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황당한 물타기 시도라며 윤전 총장에게 당당히 수사받으라고 받아쳤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기준 역대 두 번째 많은 수를 기록했고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4%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고를 개조해 몰래 술을 파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순회 경선이 지금 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에 달하는 64만 명의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곧 발표되는데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저희 뉴스룸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를 한뒤 전국은 계속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장까지 개입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내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씨는 긴 입장문을 통해 여권 인사와의 친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고 민주당 역시 물타기 하지 말고 당당히 수사받으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일요일 예정이 없던 패브리핑을 조금 전 열고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국민의힘 주작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바로 공수처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지연 기자, 압수수색 때오수조공미해 이런 키워드를 왜 검색했냐는 논란부터 아주 세세하게 반박한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PC 안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면서 오수, 조국 미애 등 사건과 관련 없는 키워드들을 입력했다고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전드 뒤에는 항상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어 기본기를 직접 가르치셨어요 어 기본기가 탄탄해야 jtbc 으 녹색이 잘 고디어 차이나는 클래스가 방송됩니다 JTBC 포텐 즐거움이 터진다